네 안녕하세요. 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어, 앞에서 메타스포이트를 실행을 시켜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키텍처를 살펴봤는데 요 화면 예 기억 나시죠? 저희가 메타스포이트 처음 실행할 때요 화면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계속 보게 될그 용어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모듈들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포이트 뭐 페이로드 어슬리어스 인코더 그다음에 또넙스 뭐 이스포이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로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대상 시스템하고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포이트 같은 거좀 비교하면은 이스포이트라는 것은 악의적인 취약점들을 유명하는 어, 실제 공격 코드의 조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럴 이스포이트는 어떤 공격들 내가 어떤 취약점이 나오면은 그것들을 공격을 해야잖아요. 그 공격을 할때그 취약점을 유발시키는 그 우리가 뭐 BOF 같은 경우나 버퍼 오플로어 그런 취약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RC 취약점들이 있어 리모트 커맨드 이스큐티십입니다 원격 코드 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런 공격 코드들 자체를 이스포이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 코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취약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취약점도 유, 그 유발하는 실제 그냥 코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점 아니면 공격 코드 뭐 이렇게 어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만 하면 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메타스포레이트는 목적이 뭐냐면 은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어, 공격자하고 연결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고 연결을 할때 앞에서 저희가 세션을 맺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션을 맺어주고 난 뒤에 또 추가적인 어떤 공격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페이로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때는 저희가 이 공격, 이스포레이트라는 공격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페이로드라는 것으로 우리가 세션을 맺어준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포이트 공격 코드를 찾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공격이 진행되면 그 페이로드를 타고, 저희가 나중에 세션을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공격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조작을 한다거나, 예, 그런 목적으로만 된다면은 그냥 이스포이트만 공격을 하면 돼요. 페이로드라는 것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백도어로 공격을 진행을 했는데 BUF가 발생을 했어요. 버퍼플로가 발생을 해서 내가 이걸 백도어로 연결을 해서 메타스프리트와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페이로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어슬리어스는 이제 대상 서버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포트 스캔, 배너 정보, 배너 정보라는 것은 리스판스값. 우리가 어, 서버에다가 어떤 걸 요청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응답 값들이 나와요. 그 응답 값 안에는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IP 정보, 호스트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정보 수집을 하는 보조 모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도스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 안에요. 그 다음에 관리자라면 관리자 페이지를 뭐 찾아내는 그런 스캐너 같은 경우들. 뭐 이렇게 파일 같은 거, 혹시 백업 파일들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일 많은 모듈을 갖추고 있죠. 어, 그랬더니, 이제, 모이에킹 입장에서 메타 스프리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순서가 요 업슬리어스, 얘부터 원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하니까 공격 코드가 뭔가 있어요. 예, 공격 코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 코드를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백신들을 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코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격 코드를 조금 더더 더 안정적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넙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다 성공이 되면 은이 페이로드라는 것을 통해서 세션이 맺어진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코더라는 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면요 인코더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페이로드를 하든 아니면 은 어떤 익스포리트 공격을 할때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코딩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그 암호화, 암호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암호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죠. 키 값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코딩 같은 경우는 보통 XOR 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꼽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수 값을 알아보지 못하게 조금은 이렇게, 어 저희들이 연산으로 꼽 다음에, 그거를 바이러스 탐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방화벽 같은 경우들, 거기서 탐지들을 피하는데, 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 패킹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더블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 방화벽들을 우회하기 목적으로 사용하듯이 바이러스가 탐지를 하게 돼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패턴 탐지들을 거의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해시 값, 그다음 패턴. 물론 이제 행위 분석이라는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패턴을 가지고 먼저 체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것이 공격 코드가 있는데 얘를 조금 바꿨더니 얘가 A, B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기능상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얘를 중간에다가 넣던지 아니면은 C라는 것으로 좀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약간 패턴이 탐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은 여러 번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코딩을 하는 것을 여러 번을 사용해가지고 백신이 우회되는 것이 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이 하면은 얘가 변형이 너무 많이 변형돼 가지고 실제 기능까지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 계속 인코딩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타스포레이트라는 거가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인코딩을 해서 이런 우회기법들을 어 하고 있다 예,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메타스포레이트 보면은 이게 e b s 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코더의 조금 더, 어,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스포이트에서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이 동영상 찍는 시점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공격을, 넙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공격들을 진행하는데 실제 이제 공격 코드가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조금 뭐가 어, 타고 들어가요. 노스 생성기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공격 코드가 원하는 위치에 안정적으로 공격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저희가 앞에 설명했던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려고 좀 이렇게 설명했고요. 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칼리니스 안쪽에 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 아키텍처대로 저희가 그 디렉토리가 있는지 폴더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 메타스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유저 쉐어의 메타스포이트 어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d usr의 쉐어의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 이렇게 메타 스포레이트 프레임워크, 이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이제 모든 메타 스포레이트 프레임워크의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ls 치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치셔도 되고요. 제가 탭이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예, 탭을 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 msfdb, 뭐 초기화 같은 걸 한다거나 msf 콘솔 이런 명령어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되면 은 한번 좀 써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얘네들은 뭐 초기화하고 난 뒤에 그냥 한 번만 쓰이는 거고요 뭐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MSF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지원을 잘안 합니다 어, MSF 업데이트 하면요 어, 앞에서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 그냥, 그런 버전으로 여러분들 칼리뉴스 버전에 따라 좀 실행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업데이트 버전 하는 과정에서요. 그 다음에 m s f v n o m 같은 건 여러분들 악성코드에 그 생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뭐 많이 볼 필요 없는데, 이제 라이벌리 lib가 이제 라이벌리죠라이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듈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플러그인, 뭐, 툴즈, 스크립트, 요거 세 개, 요거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죠. 플러그인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요. 자, 라이버리 같은 경우는 메타 스프레이트의 뭐 심장. 우리가 보통 라이버리는 뭐 심장이라고 이야기 하죠. 그래서 이 라이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어, 메타 스프레이트 모듈들을 어, 빌드하는 데 도움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할때 항상 이 라이버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들을 사용을 하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심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스캐너부터, 이게 모듈은 모든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모든, 기능들이 포함된 그런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뭔가 그, 루비파일, 루비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RB 이거요. 라비어 그, 확장자가 r b 예요 그래서 루비파일로 되어 있고요. 그 루비파일을 여러분들이, 어, 뭐 어디서 가져오시던지 직접 개발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가져오시면은 이 모듈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뭐 들어가 볼까요? 어차피 이따 들어갈 건데, 모듈로 예,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li 치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거, 예, 그것이 쭉 나오죠. 이 포스트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포스트라는 것은요, 실제 나중에 공격이 다 되어 공격이 된다면은 페이로드까지 예, 연결이 된다 봅시다. 그러면은 이 페이로드 연결이 되고 세션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지속적인 공격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할때그 PC에 장악을 하고 난 뒤에 이 포스트 값을 포스트라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아니면 은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요 이 PC를 통해서 여기까지 또 공격들을 이제 진행하는 이 과정들을 이제 포스트 이런 공격 코드들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스포이트라는 e 어, 곳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포이트를 e 들어갈 것이고요. LS 치시면은 이렇게 어,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뭐 리눅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윈도우즈, 솔라리스 이런 운영체제마다의 기준으로도 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어, 거의 운영체제죠 거의 운영체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어박스 같이 이렇게 좀 일부는 뭐 일부 이런 특이한 어, 경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 윈도우즈 쪽으로 들어가고 윈도우즈 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은 이 윈도우즈에 관련된 여러 그런 프로토콜이나 기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이 안에 공격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프로이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스프로이트 DB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메타스프로이트 공격 코드가 새로 나왔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메타스프로이트를 버전업을 뭐 하기는 싫다 전체적으로 버전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격 코드만 루비 파일만 가져와서 저 공간에다 맞춰서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타 스프리트에서 로드로 예,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툴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침투 테스트를 지원하는 어떤 명령, 유틸리티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나머지 이스프레이트 코드 작성할 때뭐 점프 ESP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비 v f 공격이라 그런 것들 진행할 때 실제 공격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주소 찾기 하는 그런 기능들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툴줄 한번 가보실까요? 툴줄 우선 어떤 기능 가고 구조만 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또뭐 모듈, 뭐 페이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듈 이스프이트로 갈까요? 예. 이 중복이 됩니다. 계속요. 이스플릿 하면은 패턴들을 생성하는 패턴 뭐 크리에이티브 오프셋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떤 주소값에서 특정한 위치값들을 확인하는 그런 오프셋 기능들도 있고요. 뭐 PDF 관련된 PSES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세스를 이제 윈도우즈 프로세스 권한들을 획득할 때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에그헌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BF 같은 거 배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취약점들 지점 아까 아까처럼 뭐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쉘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이고요.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 사이트나 그런데 왜 이게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포이트라는 것을 이제 모의킹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범죄자 입장에서 이제 그 이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제자 입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냐. 아무튼 취약점 분석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가 만들었던 그런 공격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테스트할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라는 곳에다가 이제 검사를 하면은 백신들이 얼마나 탐지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백신들이 탐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까 악성 코드는 어, 해시값이나 패턴으로 예, 탐지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그 플러그인들 기능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플러그인들 기능들이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바스 같은 경우나 넥스포즈넷서스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취약점 분석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스플루이트하고 요거 라고는 조금은 목적이 달라요 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건데 오픈바스나 넷스포츠나에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취약점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버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2점대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인데 얘는 현재 뭐2 1점대가 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어, 이 패치를 필요한 부분들을 를 검색하는 애들이 바로 요거입니다 실제 공격 코드들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격 코드들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디폴트로 뭔가 어 계정이 되어 있거나 관리자 계정이 되어 있거나 뭔가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버전 정보가 조금 노출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오픈파스나 네스포즈나 네서스 같은 경우에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공격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걸 플러그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 여기에서 나왔던 그 취약점 리스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취약점 리스트들을 이제 어 메타스프리트에서 가져와서 메타스프리트에 실질적으로 이 모듈들에 들어가 있는 공격 코드들을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그 장표대로 한다면 은 저희가 메타 스프리이트에서이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곳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은 여기 이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까지 같이 사용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 굉장히 조금 어 용량이 커야 돼요 성능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메타프리터하고 간단한 스트리트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어 스크립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포스트라는 그 단계에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음 포스트요 그래서 어 포스트 값이란 것은 아까 PC에서 그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직접요. 키보드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키보드 소리가 조금 큽니다. 아, 불필요하게 큰 걸로 샀어요. 자 여기 보면은 CD에 LS가 있고요. 그 다음 메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메터프리터는 아까 포스트에서 사용한다. 우리가 세션이 연결이 되고 난 뒤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프리터로 LS를 검색하시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예, 리스로더 많고 어, 많은 모듈 안에도 또 포스트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라는 것이 별도로 이렇게 좀 있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좀 읽어보시면은 뭐 사운드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이 사운드 저장은 어, 우리가 시스템 침투하고 나온 뒤에 그 사용자들이 뭔가 사운드 스피커, 노트북에 이제 스피커가 있으면그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이죠. 어, 모바일에 만약 스피커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 리코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웹캠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뭐 해시 정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키로긴 정보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걸 가져오는 예,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들이 요 안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요거, 다시 한번좀 보면은, 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금방 장표하고 설명했듯이, 여기에 굉장히, 어, 이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등 형태들이 여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포이트 구조, 디렉토리 구조하고,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이 안에 실제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가지고 공격 코드들이 실제 어떻게 코드들이 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루비의 그런 구조들 루비 프로그램 구조들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